저쪽에 멍청이 하나, 젖지, 멍청이 이이하 멍청이 하나, 나 3단전, c h a a 탄 m 진다 멍청이 하나 i 러 n 렸다3탄 93탄, 9탄탄 적 o Kat, Kat, 이 a t Kat, Kat, a t 근 거리 내은 발견. 조심해, 원 trying to k i 어 l 할��면 뭐색킷은 край 많이 나오 w e e k e n 대싱키� finging. 어갈 운전하겠다. 서울시에 서게 있다. 진짜 다른 분들가 끼어들었다. 이스공격고 다른 팀에 오릴 공격적이다. 여기야. 실려줍니다 셰어더러 채우기 공격 중. 셰이 블러스. 넛컬 클러스터를 쏘겠다. 이쪽이 적이다 필수, 하 겠어. 전설의 1 라운드 링 라운 시작 공격 경이동하자 조심해, 내가 늘고통을 수가 없으니까 알림이다 한분된 남았다. 가 45점 남았다 지혜를 회복 중이다 치중 별거 아니야 실드 고갈 순전하겠다 30초 남았다 공격 받고 다스 받아라. 장전, 수류탄, 수류탄, 수류탄, 수류탄, 수류탄, 수류탄, 수는탄 수류탄, 수류탄, 수류탄, 수 수류탄, 수류탄, 수류탄, 수류 장전. 류탄 수류탄, 수류탄, 수류탄, 수류탄, 수류탄, 수류탄, 수류탄, 수류탄, 수류탄, 조심해요. s 전 충전 d s s a n d 요 사격해. d 고 s a n 드를 충전하는 중. 아, 공격받고 있어. 중. 공격 받고 있어. a 전 중. 아 s 스 n 공격. s a 충전 s 이야 적 제압! 장전 중! 에스! 공격받는 중이다 장전, 적을 쓰러뜨렸다 피닉스, 적이 접근한다 실내 충전 중이야 데미지, 복구 중 조심해, 술을 탑다 장전 중곧 공격받고 있어! 야. 공격당하고 있어요, 친구들. s 5초 남긴 했지만 실 up, t a d a Silda, Silda, Silda, 하고 있어요, 친구들. 공격 s i l i l d a Silda, i l i l d a Silda, s a s i l d 적을 3시! 3시! 3시! 3시! 3시! 3시! 3시! 3시! 3시! 3시! 3시! 3시! 3시! 3시! 3시! 3시! 3시! 3시! 3 충전하겠다4 5 e a 스 e n 고 있어요. 중. 움직... 있어요. 사격 중. 장전 중. 님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거마 장전 중. 을어요전 중. 런 다른 분대가 공격 중인가 봐요. 내나 나한테 온다. 공격 전 중. 하지막 멤버를 처치군요 다들 잘하셨 가까이 다어저기 안좋아 상전 중. 석을 세거해라. 실드충 공격 당하고 있어요. 진짜 쓰러졌어요. 워다, 워다, 워다, 다 워다, 워다, 워다, 워다, 워다, 다다 장전중 실드 공격 들어간다자 새로운 킬리다 랍시오 음. 좋아 다른 <웃음> 분 뭐지 이제 어이 저쪽에 누가 있어 <웃음> 신경쓰지마 저격이 공격받고 있어요 공격받고 있다 지정 다개 폭설 먼저 진다 전략을 수사 실드 충전 중 실드 충전 중한 팀을 다 해치웠네 멋친 거야. 장전 중. 사격 중. 난 대통령이야. 중력사는 진짜. 실드 충전할게. 페이지 테가 준비됐다. 장전 중. 적 제압. 썩이, 다 실드 충전 중. 실드 충전할게. 병기. 실드가 <시 ese>? <interacting> 공격 당하고 있어. 친구들. 실드 뚫립니다. 공격하고 있어. 발사 장전 중한도해 줘, 조심해, 수칼이다. 장전 중.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방금 녀석이 마지막 팀원이었어. 한놈 해. 좋워어 나이스. 나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이스 나이스. 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벨 나이스. 나다이 나이스. 나이이스 나이스. 나이다이스 어? 잡았다. 장전 중잡았전하다해안안이스 장전 중. 폭 맞고 있다. 공격 여기 좀 봐줘. <웃음> 나랑 트가 쓰러졌어. 장전 중. 실 충전 중. 저쪽난동군이다 조심해! 다른 팀이 우를 공격하고 있어라 이다 하나 더러렸다 저거 뭐 그릇 머지 화! 녀석은 마지이 믿을 수가 없네 내가 널 좋아해서 다이인줄 알아 사격 개시 아크스타 투첨. 아크스타 방출 테르미 전송 여기 피리스 캐트테르 간다 잠깐, 실효 좀 할게 실드 충전할게 공격받고 있다 실드 충전할게 아 아까 못내기냐 근데 대르민 받아라 지금 나한테 총 쏘는거야? 나세치웠거 아, 아, 이... 잡았다 저거 막고, 저도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장전 중. 여기로 집결한다. 중력장을 설치했거 아직 살아있거저 믿을 수가 없 저거, 감, 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장전 중. 장전 중. 적을 제압했다 여기 어, 공격받고 있어 청 쏘는 중이야 공격받고 있어 실드 충전할게 란동군을 하나 더 때려 눕혀자 적을 처치하자 공격받고 있어 실드 충전 중이야. 45초 남기공 실드 고갈충전할 적을 제거해. 장전 중. 빨리. 저기 가까이 있다. 장전 중. 난동꾼들이 떨어져 나갔어. 우리 개종장 바보 하나. 종 장전종! 장전종! 장전종! 장전종! 장전종! 장전종! 장장전 Say the truth, and you. It's <Deputyems> <sihu eei> a good idea. Here's an algeum gonga t e l e p h o t 다 Young, b t t o 장전중장전주 천전주. 천전거 천전주. 천전주. 천전전주천이적천전전주 천전주. 천전주. 천전전주 천전주. 천전주 공격 들어간다 일. 라 슈드 고갈, 충전하겠다. 슈즈나게. 게나나 s 전 i l e 전 중. t s u n d a r a u s u m c h a o 이미 탑 아카사 하하! 산출 번째 간다 간다 난중쏘거야 장전중 방금께 마주라였어 아, 장... 링이 가까워 45초 남았다 엉덩이이날쏘고있으 응. 어, 응. 중력장 하나 더다 장전중 응. 너무 잘하는데 잘하는 당신이 엘픽스 챔피언입니다 Thank you!